네 안녕하세요. 아이엠툴 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주에 어, 언급한 것처럼 백 현상에 대해서 각 브랜드 회사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야기 해볼까 합니다. 네 첫번째 미러키입니다. 미러키는 2018년도 배포 자료를 보면 안티키팩 테크놀로지를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미러키 드릴드라이버 제품 중에 onedd-502x라는 제품이 있는데요 거기에 안티킥백 테크놀로지를 적용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미러키 국내 홈페이지에 가서 onedd-502x를 검색했는데 없다라고 뜨네요 그 다음에 마기다마기다는 이제 킥백 컨트롤 되는 제품을 찾고 싶다 그러면 요한 단어만 암기하고 계시면 됩니다 AFT 그리고 이 사진 요건 제가 맡기다 싱가포르 페이스북에서 가져온 건데요 메뉴에 보이시죠 스마트한 기능이라네요 최소화한다 뭘 최소화하냐 위험인데 어떤 위험 킥백으로 인한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한 스마트 기능 이게 AFT라는 말씀 네어 제가 카드 영상으로 그 마끼다에서 올린 어, AFT 영상을 위에 카드 영상으로 해두겠습니다. 한번 궁금하시면 보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 출시된 제품 중에는 제가 알기로 그라인더군에 이제 AFT 기술이 적용됐습니다. 우리들이 아는 DGA 405 어, 여기에도 이제 AFT 기술이 적용돼 있고요. 그 다음에 국내에는 제가 없는 걸로 아는데요. 그 로타리 햄마 XRH 10 요것도 aft 기술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디월트디월트는막기다 처럼 그라인더군의 킥백 컨트롤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브레이크 이브레이크 어, e 장착으로 킥백 위험 감소라고 어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테이블쏘에 장착해서 킥백 위험을 줄여주는 a 2 6 1 4 8이 있습니다 사실 이 제품은 제가 디월트 제품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이제 디월트 미국 홈페이지에 가서 검색을 하면 안 뜨거든요 근데 이제 아마존에 가서 이 제품을 검색하면 이제 제조사에 디월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아, 디월트인가 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했는데요 어, 중요한 거는 이제 요것을 장착을 하면 테이블소에 어, 킥백 위험이 이제 좀줄어 줄어든다라는 건데요. 이제 자세한 것은 제가 태울 수가 없어서 그 위에 카드 영상으로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쉬입니다. 보쉬는 킥백 컨트롤에 관심이 많습니다. 보쉬가 정의한 킥백 컨트롤은 자재에 비트가 걸려 갑작스러운 과부하로 반동이 생기면 순간적으로 회전 작동을 멈춰 작업자의 손목을 안전하게 보호해주는 기능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드릴 드라이버 햄머 드릴 드라이버 로타리 한마 그라인더 등의 이 킥백 컨트롤 기능을 넣었고요 참고로 이 유저들의 평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시 커뮤니티에서 이제 요런 평들을 몇개 따왔는데요 a 댓글에서는 이제 보시 드릴을 버릴 수 없는 이후 1순위가 킥백 컨트롤이다 그 다음에 b 댓글에서는 손목 아프기 전에 돌아가 시작할 때 바로 멈춰서 아주 좋다 그 다음에 c 댓글에서는 아예 킥백 컨트롤 경험한 후에는 타사 드릴은 고려대회상에서 제외한다 그 다음에 d 댓글을 보면 킥백 기능 때문에 아예 타사에서 보시로 이사를 왔다 그러니 제가 만일에 어, 보시 마케팅 담당자라면 킥백 컨트롤에 포인트를 둬서 광고를 할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 전동공구 광고 마케팅을 딱한 단어로 요약을 하자면 힘입니다. 미러키는 상상 그 이상의 레드파워 아에게는 프로페셔널 파워 보시는 제가 한달 전에 언급한 바이터보 이런 식으로 힘을 강조합니다. 보시는 인지도도 있고 시장을 이끌 만한 힘도 있으니 차라리 이런 힘이라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킥백 컨트롤이라는 차라리 블루오션을 하나 만들어서 이제 시장을 움직여 볼 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보시는 제가 앞에 언급한 어 어느 회사보다 킥백 컨트롤 제품군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자 카탈로그에서는 좀 확인하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2019년도 판 책자 를 기준으로 해서 제가 직접 킥백 컨트롤 있는 제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드릴 드라이버 GSR은요 GSR18V-60C 그 다음에 GSR18V-60FC 그리고 GSR18VE-2-LI 마지막으로 GSR18V-85C 요렇게 있고요 그리고 한마 드릴 드라이버 GSB는 어, GSB-18V-60C, GSB-18V-E-2-Li, 마지막으로 GSB-18V-85C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타리암마, GBH-18V-26D, GBH-18V-26, 이제는 그라인더, GWS-18V-100C, GWS-18V-100SC, GWS-18V-125SC입니다 마지막으로 x 락 그라인더 g w x 1 8 v 1 0 s c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g w x 1 8 v 1 5 s c 입니다 요렇게 제가 언급한 제품들이 이제 킥백 컨트롤 기능을 장착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좀안 와닿죠? 그럼 제가 직접 킥백 컨트롤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건 제가 앞에서 언급한 GBH18V26D입니다. 보세요. 이렇듯 이제 딱확 꺾으니까 이제 알아서 멈췄죠. 요게 킥백 컨트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그래서 좀 뭔가 좀 자세히 보고 싶다. 그러면 제가 보시에서 직접 킥백 컨트롤 언급한 영상이 있거든요. 제가 옆에 두개 최종 화면으로 해놓겠습니다. 한번. 보시면 될것 같네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 봐요.